해루지를 가실거지요? 네. 네! 그러면은 차가 없어요. 네. 네! 걸어서 한 시간 가야 되는데 네. 제차키를 드릴테니까 조심히 끌고 갔다가 원상복귀시켜주면 됩니다. 우와. 우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우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요. 바지락 포인트 그래. 근데 아까 버스 타면서 얼마나 유심히 봤는지 몰라 <웃음> <웃음> 아까 그 키를 그냥 받아올 걸 그랬나요? 진짜 <웃음> 어? 한번 쓰고 줄걸 <웃음> 야좀 크다 그치? 완전 큰데요? 응자 어. 이렇게 좀큰거 같아 오 코코코 야야 두마인데 우와 우와 <웃음> 일단 쌈피야 세 마리야? 세 마리야? <웃음> 두 마리, 두, 두 마리지. 마리지. 오 대박. 오. 땡 <웃음> 잡았다. 잡았다. 두 마리다. 두 마리다. 근데 근데, 근데 얘는 이다. 애를... 아, 네? 네? 이거 이 버려. 버려. 버려. 오개개오오 개. 이거 뭐? 어쩌는 거야? 이거 어쩌고? 오. 오. 오. 저, 오. 뭔데? 이거? 잡았어?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빨리 와. 빨리.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나한테 손가락질 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정현이. 야, 이거좀 빼실래? 이거. 이거 맛있어. 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목소리> 뭔데, 뭔데, 뭔데, 바카지야? 우!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와, 코, 코, 코. 코, 코. 코나나나 흔들어, 흔들어. 나봐. 나봐. 나봐. 나봐. 나봐. 나봐. 봐 그럼. 코. 엄청 아코 엄청 오, 잘했다. 오, 너무 잘했어. 야, 시공이 잘하네. 됐다. 와. 야. 와. 이거 잡 이거 잡았 잡았어 데놔줬어잘했어이자 보자 보자 거잡았거 보자. 잡았어 이거 이거 이거 오대박이다았어 이거 잡았어 이거 이거 이잡 이거 이잡았 잡았어 이어디잡 잡았어 여기 두 마리나 잡았네요 오 진짜? 네주목소라예요아 정말? 네봐와오두 마리에요 야 뭐야. 어디서 잡았어? 그냥 여기 위에 있었어요 어디 위에? 여기 그냥 <웃음> 위에 있었어요 그 수초 사이에 수초 사이에 아, 그 모래 위에 있었어아 <웃음> 진짜? <웃음> 네와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 숯불 사이에 작아 아이 정도 괜찮다 작은 거 아니잖아 아, 아유, 근데 아기다. 아기, 애기. 어. 뭔데? 오! 야, 이거 떡죽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이씨 에이. 왜, <웃음> 왜, 오. 오, 오! 어, 어, 어, 어, 어, 오,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놀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오. 어, 어, 어, 어, 어, 오. 잡아, 잡할잡있 잡아, 잡아, 잡아. 어, 아 어, 어, 어, 야! 오. <웃음> 뭐야! 우와. 죽은 생선이야! 광어를 잡았어! 광어를 잡았는데 죽었어! 응. 아. 야너 야. 손맛 그래. 되게 좋았겠다! <웃음> 엄청 설레었을것 같은데? 어! 왜? 이 없는 거두 개나 붙은 거예요? 있는 하나, 거야? 하나는 있는 거 같기도 한데 봐봐! 줘봐! 있던 거야! 와! 돌아내 뜨면은 되니까. 와. 잠깐만. 이거 이거. 우와 대왕소야. 대왕소라. 야, 빨리 와. 빨리 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빨리 와. 빨리 와. 큰일 지, 난리 거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빨리 나 난리났어 빨리 와. 언니 언니 언니. 얘는 작잖아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아이고. <놀람> 소라 어떡할 거야? 아니 어머, 여기... 여기 소라 꽃이야 저기 소라 꽃이야 와. 와. 오. 우. 야, 우리 소라 잡나나 나. 어떡해, 야, 저 숨을. 소라... 다시 잡아, 다시 잡아. 아이씨. 여기 있어, 여기 소라트. 있어. 소라트. 여기 있어. 서라트. 야, 얘 서라트. 서라트 왜 이래. 와, 서라트 가게야, 서라트. 이거야, 아까 그 사장님이 말씀하신 서라트. 서라트. 지금 꽃게 금어기 맞을걸? 아, 금어기다. 안 되겠다. 둥둥 떠다녀, 여기. 여기 뭐 옆으로 열심히 가고 있어. 어디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앉아볼 거니까. 아 여기도 오시네요. 아유 바쁘시네요. 여기 진짜 큰거 있어. 알아 알아 봤어. 그치, 그치? 봤어 봤어 봤어. 근데 이게 굴철돼서안클 수도 있고. 어휴 커커 커. 커, 커.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나온다. 어 <웃음> 깜짝이야. 어 무서웠어. 여기다 넣어. 안 되겠다.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주 괜찮아? 응. 하나 빠져나가야지 저 소리로 안하지 응, 응. 뭔데? 박가지. 아 박가지? 봐봐. 잡아봐. 일단 잡아봐. 지금 굴절 돼서 잘모르니까 야, 공격하는데 너를? 내려놔. 아니야, 잠깐만. 올려놔봐. 아, 이거, 외포란이, 어? 외포란인 외포라니, 것 같아. 잠깐만. 얘, 게 알베기인 것 같아. 나봐. 꺼내봐봐. 알베기인 것 같아. 아, 씨, 이것도 알베기다 나 야, 이거 알베기야. 이건 놔줘야 돼. 이것도 알베기다? 아, 놔줘야 돼. 알베기는. 제가. 음. 아빠 될것 같아. 아, 너 집에 가라고. <웃음> 야, 내일 어떻게 육수 어? 한번 뽑아? 다 육수 한번 뽑아? 육수? 어, 다시마인데? 너무 좋은데? 됐거든 <웃음> 아너 정말 어, 다시마 <웃음> 너무 좋아 이거봐 아. 너무 좋다니까 우와. 우와. 야, 다시마 진짜 <웃음> 다시마 챙겨가 이거. 어, 그것도 다시마. 하나 뽑아라 그러면 적당히 뜯어 <웃음> 이거 봐, 우와. <웃음> 좋지? 음. 여기, 여기, 보이세요? 왜? 그냥 이거, 그냥. 그냥, 좋아. 오, 오, 오, 오. 오다 주웠다. 오다 주웠다. 그냥, 보이지, <웃음> 보이지. 대박. 여기 자세히 보면. 네. 그럼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런 데 있잖아. 뭐 그게 보여요? 응. 네. 어? 우와. 그렇죠. 네, 있죠. 우와, 보는 눈이 다르네. 응. 아, 진짜. 손수고인데 이게 이게 이게 손수. 이 안에 어쨌든 있겠지. 예, 한번 살 살. 야, 이 소라, 이소 소라, 소라는 아, 소래네. 소라. 역시. 이게 한번 손 넣어서. 이이오 이거 뭐요 어. 일주 만 차네? 마술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웃음> 어디? 난왜안 잡혀? 아이 참깨. 우와! 숨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헉, 어머, 얘 뭐예요? 어머, 너무 귀여워. 어디? 응. 어, 어, 귀여워. 오징어, 쭈꾸미, 갑오징어. 이거 보세요. 오! 한 번에 이만큼씩? 어?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오! 응. 오! 이 이렇게 있잖아. 요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음. 음. 음. 음. 아니, 숨겨놓으시가 아니죠? 숨겨놓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어? 어, 나 바빠. 말 거지 마. 그사 <목소리도>